들어가면서 로빈은 여기 골반이랑 여기가 힘겨주면서 자 뭘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, 아이 체육관 근처에 진짜 맛있는 닭꼬치집이 생겼다고 해서 닭꼬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가볼까요? 짠 아, 근데 어. 자 안, 보자, 보자. 이게 정말로. 시다아이 아지, 언니는 언니가 이 어. 둘 다, 딱딱. 오, 어, 땀난다, 씨.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 매콤보다 얘가 더 맛있는데요? 쪽 음. 양쪽. 달달 어, 괜찮은데요. 음, 맛있어요. 네. 여기... 응, 여기 다이층이 한다고... 고기랑 같이 이거 빼면 약 고기랑 같이 먹데 이거 <웃음> 여기 서는데 여기 한없던 엄청 많 먹던가 어쩔 수 없이 시켜먹게 되나다 먹게 되잖아 나 먹고 왔는데 영기 와서 이렇게 을먹었어아기였는데